아니 제목이 뭘로 할까 그 가이드에는 레이백으로 왔었는데 아나는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뒷박자로 안돼 안돼 안돼 <웃음> 안대를 정해놓고 한 아니 <웃음> 아니 진짜로 안돼 안돼 말도 안 끝났는데 안돼 안돼 어디 있어 아니 네 원이 물어봐라 레온이한테 저는 이제 그 약간 저 영어 제목보다 한국어 제목이 저랑 레온이라는 이름이랑 잘 맞아가지고 그게, 뭐, 내 노래인데 왜니가 <웃음> 저는 그래. 원래 약간 그런 거 좋아합니다. 뒷박자, 약간 동작 그만 이런 거 <웃음> 그런 어? 약간 야, 야, 근데 <웃음> 네. 전혀 다른데 비슷하네? 네. 나는 이해했어 그렇게 네. 아니, 그런, 그런 이 감성을 모르는 거야 지금 뒷박자, 동작 그만 이거 이거 동작구 이런 거이 아... <웃음> 새끼는 이렇게 보 내가 좀보 그렇죠. 뒷박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지 뭐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. 참견하지 딥박자. 마세요 알았어 앞박자가 네. 좋으세요 뒷박자가 좋으세요 <웃음>